어, 아, 모드는 다시, 로드 모드로 바꿀게요. 기본 모드로. 나는 기본 모드로 달립니다. 평소에. 내가 기본 모드를 달리는 이유는, 심리적인 좀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나를 남겨놓는 거죠. 내가 계속 다이나믹 모드를 타잖아? 그럼 그거 금방 적응이 될 거라고요. 다이나믹 모드를 넣으면 정말 잘 나가거든?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아, 아, 말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할게요. 로드 모드도 잘 나가요. 다이나믹 모드를 누면 확실히 더잘 나갑니다. 근데, 다이나믹모드를 놓고 계속 타다보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적응을 해버릴거라고 그냥 다이나믹이 더이상 다이나믹이 아닌거 그냥 뭐늘 이렇게 나갔잖아 이런 느낌인거지 평소에 로드로 달려면 그냥 로드에 적응을 해서 뭐 재밌게 탈수가 있죠 그러다가 한번씩 왜? 좀, 아, 나 오늘 좀 감할래. <웃음> 나 오늘 조금 땡겨야겠어. 아들아, 날리니 조금 부부하는 것 같아. 할말 있잖아. 갑자기 뭐 햇살이 나를 응? 너무 막 기분 좋게 간지럽힌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뭐 비슷한 어떤 라이더가 도발을 했다든지. <웃음>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좀 달리고 싶어질 때. 내가 다이나믹에 적응해 있으면 할게 없어. 음. 그냥 스로틀막 잡아 뭐가지 비틀듯이 비트는 거 말곤 할게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평소에 로드야. 아직 나에게는 다이나믹이 있어이다. <웃음> 그건지. 응. 죽었어 전부. 가고. 해. 나 지금 모두 바꾼다. 어, 어, 어, 어, 어. 나 지금 모두 바꾸어. 어, 어. 딱 이런 거죠. 항상 마음에 남겨놓는 총알 한발 <웃음> 보통 총알 한 발은 <웃음> 자살용인데 <웃음> 아무튼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좀더 재밌게 탈수 있지만 지금은 자제한다 그런 마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로드를 타다가 쏘고 싶을 때 그때 다이나믹 그래서 아껴 놓는 거죠 근데 어, 다시 수리라는 얘기로 돌아오면 어, 로드 모드로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 약간 존재감이 없죠 알라인 t 그냥 시각적으로 존재감이 빡 있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 가마 긴했는데 엔진 소리만 들려 <웃음> 어, 이건 조금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상황인거지 어. 그래서 <웃음> 장인이 계시는 그곳 이게 될까 하고 갔다가 이게 되네 하고 온다는 그곳 안녕하십니까 웅장하네 아, 좋아 초보한테 탈만 하다 했던 말 헛소리를 짓거렸구나 이거 다음 주에 영상 넣을게요 괜찮으시죠?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얼굴도 찍어도 되요아 <웃음>